네, 저는 내부관리한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무덥고 습한 여름에서 선선한 가을로 변하는 이때쯤엔 다시 에어컨 필터를 점검하고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는 어느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곳 카울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야만 하지만 카울은 플라스틱 재질의 카울 탑 커버로 덮여있기 때문에 지저분해져도 안쪽을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카울 카운... 하울에 공기통로가 되는 흡입구에 외기필터라고 해서 수입차에는 달려있지만 국산차에는 달려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기필터가 무엇이고 국산차에도 어떻게 하면 장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외부에서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카울의 흡입구를 통하고 에어컨 필터를 걸쳐서 공조장치에 의해 에어컨과 히터의 온도 조절이 되고 공기 흐름도 외기 순환과 내기 순환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의 공기가 유입될 때 각종 불순물 미세먼지에 요즘은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고효율의 에어컨 필터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카울을 벗겨 보면 각종 이물질이 카울과 흡입구 안쪽에 에어컨 필터 상부에 쌓여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어 또 비가 오는 날엔 수분이 쉽게 흡수될 수 있는 구조라서 곰팡이나 세균 증식에 무척 취약한데 그래서 이미 수입차에는 카울의 공기 흡입구에 필터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게 해놓았고 카울 커버 전체를 벗겨내지 않고도 쉽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놨어 참고로 지금 보는 이 차는 벤츠 차량인데 보닛을 열면 외기 필터를 쉽게 교체할 수가 있어 조속 앞쪽에 있는 커버에 두 개의 고정필을 돌리고 커버를 위로 제껴서 벗겨낸 다음 또 다른 커버에 좌우 클립을 제끼면 커버가 직각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 외기필터가 들어있어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돼있어. 그런데 국산차에는 외기필터가 적용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다르고 외기필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만 해. 오늘 장착할 외기필터인데 부직포필터와는 다르게 생겼지. 올류소렌토용이고 가격이 6만원대로 조금 비싼 편이지만 한번 구입해놓으면 필터만 이렇게 빼내서 1, 2년에 한 번씩만 세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해놓았어. 내 차에 장착을 해볼게. 카울커버를 벗겨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선 좌우 와이퍼암을 1 3 m m 라켓 렌치로 풀어 분리해내고 카울 커버를 지지하고 있는 네 군데 고정 클립을 빼야 하는데 작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곳으로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면 쉽게 빠지고 워싱 노즐을 빼고 좌우 엔드피스를 뽑아놓고 카울 커버를 잡고 좌우로 살살 흔들면서 당겨서 벗겨내는데 주의할 점은 커버를 위쪽으로 들어올리게 되면 안쪽에 플라스틱 클립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하고 카울 커버를 자주 벗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때 카울 커버 안쪽에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외기 필터를 흡입구에 맞춰서 끼우고 눌러서 잘 맞춰주면 장착이 끝나게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날씨가 선선해지고 곧 나무에 단풍이 들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게 될 텐데요. 이물질이 쌓이고 오염이 된 에어컨 필터는 제 성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좋지 않은 냄새의 원인도 잡고 건강도 챙기고 풍절음 방지의 효과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외기 필터 장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